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덕크입니다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피규어를 모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피규어를 모으다 보면 한가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그 고민 때문에 굉장히 오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건 바로 피규어 박스 이거는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자니 공간을 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진짜 이게 애물단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규어 박스를 다 갖다 버리면 나중에 갖고 있던 피규어를 판매를 할때 중고 거래를 할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격이 또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스태츄 피규어나 레진 피규어들 박스는 진짜 냉장고만한 박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도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면서 많은 피규어들을 정리했지만 그래도 소장하려고 하는 피규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피규어 박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고 공간 차지를 진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 말고도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피규어 박스들을 어떻게 모으고 계신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텐데 이렇게 옷장 안에나 장식장 옆에 아니면 베란다 심지어 냉장고 위에까지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피규어 카톤박스 같은 경우는 습한 곳에 보관을 하면 벌레가 생긴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 박스들인데 안에는 내용물은 없고 순수하게 박스만 갖고 있는 겁니다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집에 갖고 오기에는 좀 너무 무리수이고 어디 둘 데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원룸이나 사무실을 임대해서 창고를 쓰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전세도 알아보고 월세도 알아봤는데요 한달 유지 비용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그냥 박스만 보관하는 창고로 쓰는데 이런 비용이 든다는 게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여러 분들을 알아보고 전세를 하느냐 월세를 하느냐 전세 2천만원이냐 월세 15만원이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원룸을 계약하기 직전에 한짐 보관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짐 보관 서비스라는 창고지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잠깐 뒷광고 협찬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곳에 짐을 보관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상담을 했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보관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자, 제가 이곳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기고 싶은 박스들이 전부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박스들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월 유지비가 15만원을 넘어가면 안 됐었어요 15만원이 넘어가면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원룸을 빌려서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편하고 좋으니까요 안내가 된 내용을 보면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박스 단위부터 의류, 캠핑용품 등 다양하게 짐 보관 서비스를 진행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맡기는 거는 박스가 여러 박스가 갈 거고 하나하나 가격을 매기면 왠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카톡이랑 문자로 굉장히 많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맡길 박스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고요. 박스 단위보다는 평당 단위로 대여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라 안내를 받았습니다. 평당 기준으로 대여를 했을 경우에 그 면적은 1평당 가로 2.5m, 세로 1m 그리고 높이가 1.9m 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평의 단위는 아니고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평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6만원 이고요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알려주신 1평 사이즈를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제가 맡길 박스들을 전부 다 넣어봤는데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6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박스이다 보니까 온도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창고형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온도와 습도 관리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원룸에 두면은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습하거나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가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좀 많이 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저는 원주에 있고 여기 창고는 화성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 많은 박스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하나 택배로 보내자니 택배비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드려봤는데 뭐 수도권 지역은 픽업트럭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원주라서 좀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어한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 용달을 알아보니까 원주에서 화성까지 10만원이면 갈수 있다고 해가지고 개인 용달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10만원의 물건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또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용달기사님이 원주에서 화성까지 운전만 하실 경우에 10만원이었고 만약에 거기서 짐을 올리고 내리고를 할 경우에는 15만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무려 5만원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화성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혼케이창고지기 쪽에서 그럼 저희가 물건을 내려드릴 테니까 그냥 맘 편히 물건 보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물건을 보내드렸습니다 원주에서 물건이 출발하고 나서 한 3시간이 지났을까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까먹고 있었는데 사진 한 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도착해서 창고에 이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아직 여유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공간이 남았으니까 추가로 물건 보내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고요. 제가 보내는 뭐 택배 비용 정도? 그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될것 같아요 조만간 퀸스튜디오 타노스가 오는데 이것도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란 말이죠 네, 이것도 오면은 언박싱을 하고 전시를 하고 또 창고지게에 보낼 생각입니다 갑자기 박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여쭤보진 않았는데 어, 박스 하나당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 이게 여기로 받는 택배 비용까지 포함인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보낸 것들은 당분간 판매할 생각은 없고 한 1,2년 정도는 보관을 할 것들이어서 지금 6개월 계약은 했지만 아마 1,2년은 계속 연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박스지옥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피규어가 이쁘게 전시되어 있는데 주변에 이정신 산업계에 놓여져있는 박스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 베란다와 책상 위 냉장고 위에 여기저기 짱박혀있는 피규어 박스들 이 박스들만 치워도 피규어를 더 전시할 수 있고 아니면 더 깔끔하게 피규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공간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창고지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창고지기 말고도 다른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네요 저는 우연히 카페 구경을 하다가 이창고지기라는 업체를 알게 돼서 이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